여러분, 카우스 온라인 아십니까? 2011년 국내 AOS 장르를 선도했던 그 게임 카우스 온라인 어떤 게임이었는지 잠시 볼까요? 자! 아 주방 경영하수 그후 17년도 여름 카우스 온라인의 IP를 재활용한 턴재 RPG, 카우스 마스터즈의 등장 등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카우스 온라인은 아쉽게도 2018년도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2020년 그 카우스의 캐릭터들이 MMORPG로 돌아옵니다. 1월 29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캐릭터들의 배경과 게임의 스토리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는 게임의 스토리도 좋아하는 편이라 챙겨 보는데 아, 재밌다. 1월 29일 공개된 어, 카우스 어, 연대기의 어, 스토리, 스토리 배경을 카우스, 카우스 모바일 설레. 공식 채널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우스 세계관에 대해 서 알아보는 카우스 특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초의 근원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고 영겁의 시간을 거쳐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곳. 뉴리아 대륙에서 시작됩니다 이 대서사시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사건 바로 영병 카오스의 대륙 뉴리아에는 아름다운 인간들의 도시 휴먼의 왕국 나비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영병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기고 말았대요 여섯 종족의 균형을 책임지는 엘프는 역병의 원인을 인간으로 보고 병든 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학살을 계획하게 됩니다 니네가 나쁜 병들 옮겼니? 학살했지 말란 역병들 학살 했지 말란 엘프의 잔혹한 악살로 뉴리아 대륙은 피바다가 되고 그들을 피해 간신히 살아남은 병든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뉴리아 대륙의 균형을 지킨다던 엘프들은 도대체 왜 인간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걸까요? 카오스의 방대한 세계관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주의 인물 레온에게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섬기는 평범한 성기사였던 레오닉은 자신을 포함한 종족들이 역병을 얻었음에도 구원을 주지 않는 신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 완전 무지개맨어 롬고금부가 아닙니까 이거 이거 신이 잘못했지 인정 어 인정 고등 어 조림 레오닉은 자신처럼 복수심에 불타는 친구들을 한데 모아 그 이름도 옥지고 지리는. 불사군단을 만들고 피해복수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증이병 발병으로 최고의 인간병기가 낸 레오닉과 함께 처절한 피해복수를 완성해보세요 가우스 모바일 지금 사전예약하세요 네 정말 짤막하게만 들어있는 스토리 내용이었네요 2월달에 공개되는 내용에는 좀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합니다 우선 어떤 게임인지 알아야 하는데 공개된 정보는 공식 사이트와 몇몇 기사에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내용 중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바로 펫 시스템입니다 이게 뽑기가 아닌 드랍이라고 합니다 해당 창을 보시면 펫 합성, 펫 컬렉션, 펫 모험이 보이고 펫마다 등급도 보이네요 전설 위에 고대 등급도 존재하네요 를 펫의 레벨도 존재하는 걸로 봐선 하나 얻는다고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MMORPG 모바일 게임은 거의 도박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뽑기가 많은데 뽑기 없이 얻는 시스템이라니 신기하네요. 어떻게 얻고 성장시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플레이스타일 룬 세트를 만드는 게 가능한 것 같은데 총 6가지의 룬을 받고 또 등급이 다 있군요. 별 개수가 많은 게 당연히 좋은 거겠죠? 색성은 이제 속성을 띄는게 보통인데 실제로는 또 모르죠. 저게 캐릭별 특화와 관련되어 있을지 자신만의 세트를 만드는 게임은 룬 효과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성능이 훨씬 차이 나니까 차별화된 캐릭 육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거래소로 통한 거래인데 카우스 모바일은 1대1 거래가 가능한 자유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네요 예전 PC 게임에서 많이 했었는데 모바일 넘어오면서 1대1은 보지 못했는데 카우스 모바일에서는 1대1 거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환 시스템인 카우스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보니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어떤 방법으로 얻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무과금들도 노력만 하면 이 포인트를 통해서 탭을 맞출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기 목록에 강림 자 적힌 게 조금 무시할 수 없군요 기존 장비보다 더 상위가 보통 강림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강림 합성도 보이고 어 일단 사진에 보이는 탭은 강림 합성이고 이걸 카우스 포인트로 구매를 하니 이거 포인트 획득만 노가다 해서 최상위템 노려볼만 해보네요 공식 카페에서 정보 좀 얻어볼까 하다가 얻은 정보인데 총 클래스가 세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카우스 온라인의 캐릭터들을 해당 세분류로 나뉘는 걸까요? 카우스 온라인에선 세력도 있어 보이는데 모바일판에선 어떨지 궁금증만 커지네요 앞으로 공개될 내용들이 많으니 더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현재 공식 사이트에서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의 주소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